카니지게 모르는 지잘 모르겠는데 아 기억이 안 아, 나요 아, 아, 아 기억 아, 아, 안, 안 나요 아 기억 안나 기억 안나 옛날에 1 플러스 1 기억 안나아 기억 안 나. 아, 나 어, 나요. 나요 1 플러스 1 때문에 다시 생기는 콘텐츠예요 음. 아, 네 예. 예, 맞아요 아, 예. 준시의 아 방탈출에서 또 생겨나는. 원 플러스 네. 원으로. 네. 방탈출 할때세팀 나눠주잖아요. 네. 그래서 1등 팀, 2등 팀, 3등 팀 일단 나눠줄까요? 맞아. 1등 팀. 1등 팀. 우리 디노, 어. 번원 우지스. 자, 그래. 2등, 어. 팀. 2등, 2등 팀. 팀. 2등, 2등, 팀. 팀. 2등, 2등, 2등 팀. 팀. 자, 원우, 정한, 도겸, 민규. 자, 그리고 네. 쿡스 형은 일로 와보세요. 자, 그때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좀 저희가 정해야 되는데. 아, 근데 코스는 아. 내가 봤을 때 그때 조용히. 아니 말이야 <웃음>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방탈출 때 분량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 혼자 가서 어, 혼자 분량을 가서 좀 분량을 챙겼으면 분량을... 좋겠어요. 혼자 가면 분량이 더 없어요. 아니요. 아니 아니야 아니우리들 아니, 리더, 리더의 분량을 챙겨야 더 좋아할 거예요. 맞아. 네 이렇게 합시다. 네, 그렇죠 일단 이거 수무이 나는 이유는 그 이미팅과 네명 같이 방탈출 할수 있고 네명이서나눠서 아 어, 네 이미팅은 어, 어. 어, 두두, 두두 두두요. 이렇게 두두요. 나눠서 두두요. 해야 돼요. 둘이어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혼자 해야 돼. 재밌겠다. 나나 나, 나 진짜 나 진짜 한번 봐주면 안 돼? 근데 진짜 어쩔 수 없대.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그럼 내가 소원권으로 살려줄게. 한명 살려줄게. 나... 다섯 명에서 게임을 정해. 나한명 네, 네. 살아날 수 있게. 순영을 준형을... 준이형 <웃음> 혼자 가야 되는데. 저는 준이형을 순관이로 바꾸겠습니다. <웃음> 진짜 죄송한데 이렇게 가시며 왜냐면 이렇게 가시면, Ay, 이렇게 가시면 저도 소원권이 있어서 쓸 수밖에 없어요 맞봐. 소원권 있어요? 네 소원권 있어요 민규야 잘가 아, <웃음> 아, 그럼 민규는 그럼 저의 소원권에 조뎀이 형과 맞바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보기 싫어 까매기 싫어가지고 이번 편은 레전드다 아 진짜 형은 나 제발 둘이 할게 아니, 아니. 저희가 정리를 하면 정리. 이 다섯 명은 다 개인이고요, 자, 명은 다 개인이고요. 네. 저희 중간에 있는 사람 저랑 승관이 저랑 원우, 원우. 정환, 원우 나머지는 네명 든든하고만 와 진짜 준형이 완전 꿀이네 <웃음> 야, 야, 어, 야 1등 뛰면서 갑자기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 어, 이렇게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자 아 우리 한번 안고 가자. 나 너무 무서워 아, <웃음> 아, 우리 힘내자, 힘내자. 아, 아, 아, 아, 아, 아 솔직히 솔직히 네명 아, 제일 빨리 깨야 된다?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어. <웃음> 아니면 한국 해네명은 분량 안 나와 아니야 쟤들이 어. 배신 때리기 제일 많이 나올 수도 있어 한국 아, 그래, <웃음> 저기 있어 한국 한 있어요 아 배신을 때릴 수국한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 <웃음> 아, 이런 거하 여기서 열쇠를 찾된다는 거지? 어쩔 거 어떻게? 뭐 여기서부터 일단 찾아볼까? 야, 야 이거 진짜 <웃음> 야, 이거 못찾 이거 어떻게 가? 어떻게 가? 이거 잠깐 만뒤뒤뒤뒤내좀 감싸줘. 나 진짜 이거를 어, 뒤를 뒤를 어, 봐. 내 뒤를 봐. 좀 360도를 서로 아, 다 아, 확인하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저기, 여기 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웃음> 있어. 예, 아 저기 문 있다고 어디 가? 아니 디노 네가 그러면 더 무서워. 아니야 미 근데 진짜나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워. 아 진짜 미칠 것 아, 같아. 어. 야 열쇠를 찾아야 돼 열쇠를. 저기 밤 열어 보면 안 되나? 여기? 어. 아, 자고 자고. 예. 왜? 아, 아 열어 줘 열어 줘. 열어 줘? 어. 아 그럼 옆에 있어 줘 나도 무서워.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습니다 아니 네가 네가 저 끝에서 보. 고 아, 있어 아왜왜 왜 끝에서 보고 있어? 아니, 아니 아니 여기서 멀리 떨어져서 보라고. 아니 내가 내가 먼저 보잖아 그러면. 그 형은 문 열기만 하고 아, 열쇠를. 야, 그래. 그럼. 야 너네 두 아이 가지 말고 아, 문 앞에 보고 있어 줘. 문 앞에 보고 있어? 아, 아나 이런 이미지 나오면 안 되는데 한명 한 보고 있고 우리 여기서 열쇠 찾자 내가 보고 있을게 어. 아 이러니까 아 이거 혼자서는 좀 이거 혼자서는 절대 못다기에어 이거 혼자서는 진짜 불가능하다 아 이거 두명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아무것도 없지 어 열쇠 찾았다 어? 아나 근데 어? 진짜 못할.. 열쇠 열쇠 하나 찾았어 이, 그, 이거 어, 열쇠, 열쇠 아니지? 봐봐요 어, 일단 다가져 일단은, 어, 일단은 다 일단, 챙기자 일단 다, 다 챙기자 일단 다른 쪽으로 가, 가볼까 이제? 음악 나오는데? 아 제발! 아니야 아니야 쉬쉬 나가볼까? 아, 나 진짜 무서운다고. 음, 찾았다. 나이스 nice. 저쪽으로 가 있을 것 같아. 저쪽이 무슨 있잖아. 저쪽에 나가는. 이단 아, 일단, 일단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음 일단 들어가봐. 내가 뒤를 보고 봐주고 있을게. 와 저기도 있어 형너 어디야? 진짜 아, 저쪽 봐줘 이런 옷이 괜히 있어 괜히 쓸리가 없잖아 네가 괜히 이런 컨텐츠 했네 <웃음> 형 이거 하자 했어? 어나나 어, 했지? 아 진짜 아이디어 잘 내는다니까 아, 지금 뭐 열쇠고 뭐 지금 와 근데 이게 진짜 4명이니까 이렇게 수월한 거지 두명이었어도힘들었겠다어나 여기 느낌 조금 쎄 생각하거든 어세 열쇠 하나 더야 지금 열쇠 몇 개지? 찾았어요? 나 지금 열쇠가 하나 둘세개 정도 있거든? 나이스 그래.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나가 일단 최대한 다섯 개 정도 사고 나서 여러 개샀 일단 거기서 누구 오는지 봐봐 어, 어 일단 이문 이 닫고 있어야겠다 그러면 어. 오 마이 갓! 살이 막왔어 살이 왔어 살이 왔어어왔어 어, 이쪽으로 어떻게어어떻게 아니 어떻게 살이 왔는데? 아. <웃음> 와, 와잠잠와신 너무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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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문고리가 빠졌는지아나이 특집 너무 싫어 아 진짜 y 인 o u n 다 b o 었는데 갔다고? e you? Young boy. Young boy. Young boy. Young boy. Young boy. Young boy. Young boy. Young boy. Young boy. Young boy. Young boy. Young boy. Young boy. y o u n 이걸로 박으면 되잖아 어어 렛츠 보겠습니다 안될 것 같은데 막세네 역시 영화는 영화였대 이일인 <웃음> 몰랐어 진짜 <웃음> 영화는, 영화야. 혹시 혹시 영화는, 영화는 영화다 역시 영화는 영화다 아, 몸으로 부딪혀서 문은 보인다 감사합니다 어, 어. 아. 오, 아. 오. 감독님 고맙습니다 나보여 여기 안 나오도록 와야 일단은 찾은 키들로 야나좀 지켜줘 어 오케이 오케이 한선아 뒤에 보고 있어 어? 어, 뒤에, 뒤에, 어? 어디, 뒤에, 보고 있을게 옆에 계속 봐줘 주냐? 어 이쪽 보기, 스케일. 이쪽 쪽 보기, 스아일 이쪽 보기, 스케일. 이야야한스한일 이쪽 보기, 스케일. 이쪽 어, 왔다 저기. 와, 어또 왔어, 또 왔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세마이즈. 와, 어 저기도 있어. 여기 이 선물을 가지고 가렴. 안녕, <웃음> 잘 가. 좋아. 뭐? 어? <웃음> <웃음> 빨리 열어, 빨리 열어. 저기야. <웃음> 자 <웃음> <진짜> 미치겠다. <웃음> <웃음> 야, 공들여 <우리>, 봐. 뭐. <웃음> <웃음> 빨리, 빨리, 빨리. <웃음> 나 아, 죽은 거야? 어너플랫꼭 찾아 알았어 플랫꼭 찾아 어. 우와 어나도망가 어, 어, 이거야 <웃음> <웃음> <웃음>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한명더 한명 있어 여기 두명 있어 옆에, 옆에, 옆에. 왔어, 왔어, 왔어. 아, 힘드시죠? 오, 저분 지금 어떻게 다닌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이쪽, 이쪽에 있어. 이쪽. 아니 열쇠를 어떻게 찾아야 전, 서0년 우리 제대로 된 열쇠가 없어 그냥 제가 년 전, 해0년 전,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1 0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1 0 부정상이야 어, <웃음> 이거는 약간 모두가 벌칙에 걸릴 거를 예상하고 간것 같은데. 어... 근데 그 열쇠 찾는 것도 힘든데 그 열쇠로 열 시간도 너무 부족해. 그 혼자 하면 내가 봤을 때 혼자 그 귀신 나오자마자 포기한 것 같아. 아, 나 진짜 맨 처음 페니마이즈 나온 것도 소름이었는데 나중... 나중에는 이 사람이 진짜. 어, <웃음> 아! 어 그지. 아! 아! 아 내면 너무 부족해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한번 정도 제끼면은 가만히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제끼니까 계속 따라와. 그건 <웃음> 정말 진이 빠질 거. 나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너는 진짜 이거 아닌 거 같아. <웃음> 내가 볼때 애들 열살못 찾을 거. 음. 지금 정한 정한 누구? 정한, 원우? 원우 형 100, 혼자 뛴다에 대해 모든 걸 건다? 정0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형이 원우 형을 믿고 100, 는 거야? 1 0이 100, 100, 100, 100, 1무섭고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게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같지 않아? 야, 진짜 무섭다. 와, 저기 대 얼굴 비치는 게 무서워. 갈까? 갈까? 저쪽으로 갔거든? 그래? 나가는 문은 어디야? 몰라 야 우리가 가면서 가봐야 되나 봐 아니 애초에 나가는 문 앞에다 뒀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 여기 있다 잠깐만요 살인마 살인마 여기 있거든? <웃음> 아 살인마님 저희가 아직 꿈이 많아요 솔직히 차림마한테 잡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겠어요 어디 겠어요 아야 <웃음> 이걸 어떻게 하냐. 아, 여기 다 계셔가지고. 진짜 무슨... 내가 몇명 봤거든? 나도 봤어. 그냥 가던데. 아니 야 은우야 같이 가 아니 문제는 응. 열쇠가 없어 그러니까 아 이걸 하루 종 찾은 거인데 아니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어 자꾸 갈 수가 없어가지고 자꾸 어 자꾸 그래 절대 못 찾아 찾아야 되는데 쫓아오거든 여기 살인마가 자꾸 돌아다녀 찾을 수가 있어야지 여기, 여기 한명더 있어 살인마 열쇠가 어떻게 생긴 거야? 난 나, 나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찾았어? 근데 이건 이거. 져있이 어. 진짜 나가는 문 바로 앞에 있을 것 같아? 거이 어, 쪽으로 가볼래? 거 어, 이거. 일단 이거. 이님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건 아니겠지? 이건 너무 열색구름인데? 어? 그치? 출입문 출입문 맞아? 이건 너무 열색구름그렇 그치? 이렇게 쉽게 내고 일단 혹시 모르니까 챙겨볼까? 일단 형 반대쪽으로 넘어가 보자 우리 이쪽만 넣어다 위치 파크하 가자 와? 소리 형저기 어. 저희 성공하게 해 주세요. 응. 열쇠 u r e 절대 안 되겠지? e d 열 o 볼까? 열 e it, you're not your least teacher. I'm in Charity, y 저기 들어갔으니까 우리 딴 데로 들어가자. i 에로 w h o 스아 o 에로 g in? Piero, Catcho. I didn't w a n 야원 o t a l 쟤왜 저기 저기있냐? 피로오거아로어 피에로. 에이 피로야 <웃음> 아, 에이. 야 없어 <웃음> 아 잠깐만 저그 사렘마님 아못 찾겠어요 아니 뭐 찾기 냅두고 찾아야지 아 그.. 그.. 흰님이거아닌야말도안되 <목소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짜 키아 아, 피에로님 알려줘난 웃고 있는 피에로가 좋다고요 <목소리> 에이 피에로님 우리 잡아서 뭐가 좋겠어요!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아니지, 키? 키가 없어? 뭐 바닥에 있다고 했는데? 야, 어디 어디서 찾았어, 너네? 나 못, 나는 키못 찾았어, 아예. 아니 되게 쉽대. 그러니까 되게 쉽다 했는데 키가 없어. 아니야, 쉽지 않아. 방암 받안셔아 어. 여기 있는 거 같은데, 누구? 삐에로? 우리 잭더 리퍼... 잭더 리퍼 님... 잭더리퍼님이랑만 아직 안 친해졌어 어. 아 그게 잭더리퍼야? 어어 여기 앞에 계시네 계신... 여기 조금 어가 아니 이쪽으로 들가서 나갈 수 없어 왜? 있어. 우리 총첫 길로 가서 깜짝이야 우와 잭더리퍼다 <웃음> 나 저길로 나가고 싶어요 그으로 나올 수 있어? 어 열었어? 음, 나가볼게 나가게 해주세요 오 열쇠 찾았나 보네 뛰어 뛰어 뛰어 윤정은 살리고 와야지 열었어? 어 나오기만 안에왜 필요는 아, 그냥 어 나가게 해주시지 형 그쪽으로 가줘? 아 어, 여기 계셔 그 아, 아. 뛰어 뛰어 뛰어 눈 열려있어 앉아보실 거예요? 드디어 드디 <웃음> <웃음> 미안하고 고마워요 수고했어요여새몇개 찾았어요 두개 하나 찾았는데 거고 하나는 나가있었고 하나는 어, 우리 세개 찾았는데 아니 맞았던, 맞았던 거였어? 거였어 우와 우리, 우리, 우리 한네개 우리... 찾았는데 네개다 진짜 좋다 어. 무서웠어요 아, 처음엔 무서운데힘드죠 아니 마지막엔 그냥 말 걸면서 했어. <웃음> 아니 그 다른 거보다 이거 네, 소리 한번 들려자 어? 소리 아아 아! 아, 그래요? <웃음> 근데 이거 혼자 하면 무섭겠다. 난네 명이서인데 나 나는 미친 줄 알았어요. 도겸이 할때좀 세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아니야, 도겸이 할때좀 세게. 도겸이 형은 근데 진짜로 좀 힘들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아, 이게 근데 생각보다 한 처음 만나고 1분 동안 좀 무섭지? 좀 적응되면 괜찮잖아. 아 맞아. 우리도 후반에는 괜찮았는데. 근데 괜찮은 상태로 너무 열심히 뛰어오시잖아. 난 잭더리퍼가 제일. 오 어, 이거 그이 가면? 파란색 칼 들고 다니는. LED 가면 진짜 무서웠던 게 <웃음> 좁은 방에 딱 들어갔거든. 오른쪽안 <웃음> 들어봤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웃음> 아니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많이 돌아다니셔서 되게 잘 없애. 마주쳐서 이제 좀 안면이 떠서. 그고 우리는 LED를 보, 만난 적이 없어. 아예. 아, 신비주의가 있으시네. 어? 누나, 그 중간에 그 마네킹인가? 아이고 중간 방에 진짜 귀신 본거 아니야? 중간 아니, 방에 우리 아, 아니, 그냥... 야, 아까 그래서 너,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진짜 귀신 보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있어 이 여자분 안 계시죠? <웃음> 저희 그쵸? 다 남자 분만 세팅 있어요 <웃음> 아 그래요? 진짜 귀신 뭐야 얘가 처음에 보더니 여자 분 여.. 여자... 어. 어? 어? 정한이 은못 어. 봤어? 난못 봤어 어? 오... 오. 형만 들어갔을 때그 방의 시공간이 바뀐 거지 <웃음> 네 귀신 우와. 귀신 그냥 봤다 생각해 내가 사진 찍어 올게 휴대폰 줘봐 야 우리 이번에 잘되나봐아 <웃음> 진짜 그미스터리 풀고 싶어 지금 미스터리? 미스터리 <웃음> <웃음> 이거 어떻게 끄지 이거? 아 이거 불 끄고 싶어 끄면 안돼 껐다 껐다 해야지 어떻게 끄다 켰다는 거야? 그래 이거를 돌려봐 어, 이거도꺼불꺼불꺼 여기라고?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아니, 못 가겠어요. 아, 잘 됐어요? 아니요, 못 아니, 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 건드 와! 너와봐 오래 기다리셨죠? 살려주세요 아, 진짜 고생하 많으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고생이 피식할수 있는 거 없나? 난아 저거 뭐야 아우 쟤 뭐야 <웃음> 아아 <웃음> 아, 아, 우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웃음> 저기... 어, 야, 우리 갇힌 방인데... <웃음> 아... 진짜... 형아, 여기서 못 찾았어? 뒤아씨야야야야아야 <놀람> 아. <놀람> 감사합니다. 경 나와. 그냥 나와. 바로 문에 있어. 도와줘! 야, 진짜 어떻게? 아이 여기 나오라고. 나가세 돼? 빨리 나와. 그냥 밀고 나와. 어쩔 수 없어. 그냥 밀고 나가라고? 아직. 아직. 이 야!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대 일이야 이대 일. 야, 기준형이 열쇠 찾아 열쇠. 내가 볼게. 어. 야 열쇠 없어 못 찾아 이거. 이게 잡히고 말고 중요한 게 아니네. 열쇠가 없네. 열쇠 어디 있어요? 양심적으로. 아 열쇠 못 찾겠어. 이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예. 예. 미안. 미안해요. 아, 미치겠네, 정말. 아! 나도 그만 죽고 싶긴 한데, 방송 분량을 못 챙겼어요. 형, 죄송해요. 아. 민경, 나 몰렸어. 민경, 키 찾았어? 어. 던져. 안 돼, 아, 뭐야, 너. 아, 가짜야, 이거. 아. 야, 나 원샷 카메라가 죽었어, 잠깐만, 이거. 고마워요 저 카메라 설치하는 시간 좀 주세요 7 0이나9 0년이라 아, 열쇠를 못 찾아 이거 야, 열쇠가 그거 냥 세정 줘봐 그 맞아? 아, 이건 모르겠어, 단체 무리 같은 거 던져봐 아, 나 입은 너무 무서워 자했습니다. 자습니다 민규야 어때? 할만해? 아 생각 이거는 어, 너무 재밌지. 무섭다기보다 재밌네. 그렇지. <웃음> 재밌었지. 처음만 무섭고. 일부러 어. 안 무서운 척했는데. 어. 우리 열쇠 하나도 못 찾냐? 그래도 고생했어. 야 우리 탈출했다 우리. 맞아 맞아. 위에서 이제 탈출 열쇠를 보면은 오 민규 순간이 뭐야? 이러고 있을 거 아마. 아, 아 진짜? 맞아. 오케이 그럼 도겸 여기서 도겸이 혼자 가고. 야 너희 너 여자 여자 귀신 못 봤어? 진짜 많은 킹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 무섭게 왜그래 원우 형 혼자 봤어. 근데 진짜 봤대. 그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귀신은 세 명이잖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마네킹을본 건가 해가지고 순간 고생했어. 우리, 우리 최고였다. 우리가 보다 재밌게 안 했어, 멋있게 했어, 우리 진짜. 나름. 아니, 우리는 진짜 재밌었어한 명, 두 명, 세명 재밌었어. 저저잘잘 그래? 지금 우리 중에서. 어. 순간이 뭐 개인기도 한번 하고 그러더만. 나 너에게 편지를 써 하다가 전혀 안 터지는 거야. 그래서 망했다 이러고 그냥 도망갔어. 망할만 하긴 했는데.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난 진짜 호시 형한테 무서웠던 적이 있다 너, 너 따라할 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있어 우리가 샵이 두 개로 이잖아 근데 우리가 해외로 케이콘을 가는 날이었어 이제 메이크업을 각자 샵에서 받고 있었어? 근데 이제 매니저 형들과의 이런 그, 그 매니 매신저 방에서 커뮤니케이션? 어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어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진짜 웃기다 어. 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갑자기 5분 뒤에 호시 형이 전화온 거야 호시 형이 왜 전화하지? 아, 여보세요? 어 승관아, 어형 왜? 뭐가 웃겨?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뭐 어? 무섭다, 무섭다. 아, 진짜 무섭다. 어. 나는 하루 동안 근데 진짜로 무서웠어. 아. 그래서 어? 어? 무섭다. 메신저 안 봤어? 아, 뭐가 웃겨? 뭐 이래? 그래서 어? 기억 안 나. 내가 말을 뭐뭐뭐뭔 뭐, 뭐, 소리야? 음, 음, <웃음> 뭐가 웃겨? 어, 이제 안 놀랐는데. 계속 이러는 거야. <웃음> 그래서 끊을게. 끊었다? 뭐 너무 소름이 돋는 거야 이 형이 이상하다 잠깨인가 아, 뭐, 아니, 아니 이 형이 그냥 장난을 치려 했던 것 같은데 아... 난이 장난 코드가 나한테 전혀 이해가 되지가 않는 나, 나, 거야 아도 이해가 안돼 소름 돋는 포인난 진짜 소름 돋아 계속 그래서 아니 형 카톡 안 봤어? 카톡.. 카톡 안 봤어? 내가 웃기다 그러니까 뭐가 웃겨? 이러니까 내가 아, 무서나 근데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는 샵에서 메이크업 받으면서 얘 진짜 뭐 하는 놈이야 <웃음> <웃음> 진짜 무서워가지고 그 심지어 공항에서 또좌석도 같이 탄 거야 너 계속 웃고 있지 <웃음> 계속 나도 차라리 어, 나도 차라리 그렇게 할걸 그랬어 <웃음> 너무 좀 충격이어가지고 <웃음> 이 형이 정말 현실적일 때 우리가 말 해도 그냥 야, 바꿔 나, 넘어가 근데 자기 생에 빠졌을때뭔말 하잖아? 야 그거 그거 아니야? 그 사람은 신체가 하나잖아 <웃음> 근데, 송규, 다르게 있는,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정 인격? 어, 이정 인격. 24인격도 있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난 그래서 난 그게 조금 무서워서, 아직도 맞아, 맞아. 이게 트라우마처럼 남았어. 어, 아, 근데 좀 무섭긴 하다. 음, 뭐가 웃겨? 어. 뭐가 그래, 웃겨? 내가.